tv조선의 대체불가 오리지널 트롯 오디션 미스터트로트가 신화를 이어갈 대세 마스터 라인업을 추가 공개 했습니다. 먼저 아이돌 출신의 이홍기 추 그리고 스페셜 마스터 강다니엘 이 출격해 젊은층 공략에 나섭니다. 아이돌밴드 ft아일랜드의 보컬 이홍기 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수많은 히트 곡으로 데뷔 16년째 탄탄한 팬덤 을 거느린 아이돌 레전드입니다. 또 이달의 소녀 추는 인간 비타민 같은 상큼한 매력과 통통 튀는 개성으로 각종 예능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강다니엘은 음반 드라마 광고계까지 종횡무진하며 맹활약 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미스트롯 초대 우승자 트롯 여왕 송가인의 가인이어라 미스터 트롯 최대 히트곡 영탁의 찐이야 박현빈 샤방샤방 조항조와 김호중 이 부른 고맙소 등으로 데이트를 치며 트로트계 미다스의 손으로 등극한 알고보니 혼수상태와 90년대 우리나라의 미국식 댄스 음악 붐을 일으킨 명품보이스 이현우가 합류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보탤 예정입니다. 미스트로시 나은트롯 밥이 홍지윤은 직속 선배의 노하우와 경험담을 쏟아내며 오리지널 트롯 오디션의 자존심을 지켜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해위신 mz세대 예능 대세 이은지와 김혜주는 넘치는 끼와 흥으로 참가자들에게 힘을 보태고 이은지는 커다란 링 귀걸이와 분홍색 모자, 벨벳 트레이닝복 등 세기말 패션으로 무장한 부캐, 동대문 댄스킨, 기른지로 다양한 방송과 플랫폼을 넘나들며 대세를 입증했습니다. 김혜준은 특유의 느글느글한 허세킹 부캐, 최준, 쿨제이로 변신한 온라인 컨텐츠가 큰 사랑을 받으며 준며든다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낸 장본인인데요. 미스터트로트는 앞서 MC 김성주와 장윤정, 붐, 장민호, 김연자, 진성이 마스터 합류 소식을 차례로 전하며 올겨울 트롯 전쟁의 서막을 알렸는데요. TV조선 미스터트로트는 올겨울 방송될 예정입니다.